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a v 칠드런과 함께하는 제 6회 아동권리 영화제 오늘은 사마에게 시네마토크를 이어가 볼 텐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기자 예현선입니다 오늘은 최태성 육사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a v 칠드런에서 준비한 아동권리 영화제 사마에게 라는 영화를 우리가 이야기해볼 거예요. 처음 영화를 봤을 때좀 충격을 받쳤을 것 같은 부분이었는데요. 어,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제 표정을 한번 음. 거울을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제, 채널로 그러면 네, 거울 아이, 거울과 하면은 네. 정말 제 표정이 이런 표정. 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어떤 이런 표정으로 너무 음. 리얼해 가지고 이게 음. 지금 영화라기보다는 정말 다큐, 음. 정말 생생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음 아마 다 비슷한 표정으로 영화를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세이븐 출연의 창립자인 글랜테인젤이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전쟁은 모든 아동에 대한 전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00년 지난 지금까지도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착잡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사마에게라는 영화는 시리아 알레포라는 도시에서 사마의 엄마 와드 알카티 감독이 카메라를 듣고 현장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일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알레포에서 일어났던 평화 시위 이후에 간 군부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의 기록들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외신에 알리면서부터 시민 저널리스트가 된 것이고요. 사마에게는 지난해 칸국제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고요. 이후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롯한 여러 시상식의 다큐멘터리 최우수상 후보로 올랐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포함해서 여러 시상식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감독의 알카티비라는 성은 가면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너무 상당한 표정을 하고 영화를 보셨다고 얘기해 네. 주셨는데,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유가이 언론을 통해가지고, 시리아 내전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음, 일이 있었나 보다. 저희들은 왜 저지? 뭐 이런 어떤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듯한 좀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나 역시 저 사람 중한 명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화를 딱 보고 나니까, 어, 저도 모르겠고, 신기한 애절를 다시 한번좀 찾아보게 되고,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게 만드는 그런 계기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실제로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이 사마엘계란 영화의 출발점과 아주 유사한데요. 왜? 처음에 이 영화를 보게 되면 2011년도에 그 민주화 시위에 음. 대한 걸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잠깐 뉴스가 등장을 하죠. 그때 감독이 카메라를 들면서 전체적인 영화의 틀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일단 찍었던 거예요. 어. 알렉코의 평화시위가 이어졌던 첫 2년 동안 신민들로서 역할을 나는 촬영으로 하겠다. 라는 아... 목적으로 가지고 촬영을 한 거죠. 영화를 매출만들려 그런 운 처음은 아니었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정권이 이 모든 상황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인들끼리 연대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감독이 하루하루 그 기록을 모아두기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찍는 것 말고는 달리 할수 있는 일도 없었다. 아하.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음. 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라는 음. 말도 하는데요. 알레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기록해야만 하는 의무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촬영하는 모델 날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한테. 그렇죠. 카메라를 들었다는 거죠. 인생이 끝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아먹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사마에게라는 영화는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감독과 가족들은 다행히도 이후에 영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정착해서 살고 있으면서 이 다큐를 거기서 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아까 시민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는 라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그때영국의채널포라는 채널과 이 감독이 인연을 맺게 됩니다. 왜냐면 외신 기자들도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시리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기자가 직접 취재하는 건 너무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이 촬영한 소스가 외신에서 아주 중요한 자유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채널포 다큐와 인연을 맺게 됐고요. 거기서 에드워드 와츠라는 공동 연출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교에 2년간의 편집과정을 거쳐서 영화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사마에게라는 작품이고요. 우리가 내린 모든 어려운 결정, 그러니까 알레포란 도시에 남기로 결정한 것,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것, 이 어려운 선택들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바랐고, 우리가 알레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교묘했던 것들이 반드시 절망뿐만이 아니라 가는 희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사랑, 위대한 순간들, 이런 것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굉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런던에서 살고 있는데요. 2016년 12월에 시리아를 떠났습니다. 근데 음. 떠나게 된 이유도 아이러니하게 남편 함자 때문이기도 해요. 이 알레포의 폭격은 모든 병원이 다 음, 무너지고 음. 지금 환자가 일하고 있는 병원 한 채만 남는 상황을 영화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알레포 안에서 유일한 병원의 관리인이자 민간의료 책임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환자에게 UN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옵니다. 시리아를 떠나세요. 많은 아. 권고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족이 시리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음. 그 이후에 1년간 터키의 망명 절차를 밟고 지금은 영국을 던에서 가족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 네. 어, 그 현실은 어찌 보면 일부분은 또 해피입니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참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와드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정말 많은 인터뷰를 했어요. 아. 전 세계 외신들과 만터를 하면서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지금은 안정하다고 느끼나요? 지금은 그 감독이에요? 네. 난 질문할 때 항상 그 감독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제스처를 취해요. 그건 일부러 만들 수가 없는 제스처거든요. 음. 자신의 터전을 두고 떠나왔다는 어떤 자책 같은 것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텀이 있고 네 안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텀이 여상 저에게는 굉장히 그러네. 이상한 감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항상 그 자기 삶에 대한 자기검열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운명이잖아요. 네. 오,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슬프 네. 본인이 하지도 음, 않은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그, 거죠. 아니,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나서는 시리아 내전에 대해 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너무나 복잡한 양상이 얽혀있는 전쟁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쉽게 정식되지 못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 텐데 저희가 오늘 최강사님 오신 이유가 있죠. 네. 설명을 잘주실 거기 때문에. 아,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웃음> 이게 풀리질 않아요. 이 배틀이 그렇죠? 네. 너무 얽히고 섞여있는 그런 거라서 최대한 좀 단순하게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민주화에 대한 그 시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쵸. 민주화 운동들 뭐 대표적인 게 본다면 4.19이라든지 5 1 8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또 6월 항쟁이라든지 그렇죠? 네. 네. 이 대표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좀 먼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시리아 쪽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네. 너무 어려워요. 예. 음. 그런데 네, 우리가 겪었던 그 민주화 운동, 바로 이 시리아 내전도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 아,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모습들, 여기서부터 시리아 내전이 출발된다라는 그 출발점을 일단 인정해 주시면 좀 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이죠. 방금 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낙서 낙서관 이제, 이제 구호였죠. 단락에다가 네. 구호를 쓰는 어떤 그 모습으로 이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 그, 당시가 아니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알 아싸드 정부가, 아싸드 집안이 한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모든 걸다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는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 이 저항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 바로 시리아 민주이다 그러니까 즉,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를 일단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대 반민주의 그구도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종교가 또 들어가요. 사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속에서 종교가 개입되지는 않았었어요. 네. 종교가 어떤 종교의 성에 따라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시대들이 복잡해지니 종교가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이슬람 종교의 그 파를 보면 그 시아파와 순위파가 있습니다. 또이 개념으로 들어가면 또 아주 복잡한 세계관적 아,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뉴스에서는 저희가 매번 개, 접하는. 매번 접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네, 네. 시리아파가 뭐, 순위파가 뭔데 저렇게들 음. 얘기하지? 뭐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좀 쉽게 얘기한다면, 이슬람 그종교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신자를 갖고 있고,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 어디냐면 수니파 음. 실제로 이 시리아에 계신 많은 분들 이 대부분 이수니파 쪽에 이제 연결이 있는 분인데, 또 놀랍게도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소수라볼수 있는 이 시아파 쪽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좀 엇갈리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국제적 관계가 네. 또 연결이 돼요. 아. 음, 예를 들다면 이제 이 시아파, 이 시아파 쪽과 관련되는 음.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면 이란입니다. 음. 그리고 이 순위파 쪽에 이제 대표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이 사우디 네. 아라비아 쪽이거든요. 근데 이란과 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어떤 그런 또 대립적 관점 속에서 보면 또 확장되면 여기에 러시아와 미국이도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누가 진실이야? 누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 막내 기준들이 다모호해져 버리는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현대의 시리아 내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양상을 간단하게 지금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전쟁의 상황에서 입상을 영위해야 되는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 안에서 또 아동들의... 상태를 보살펴보게 되죠. 아동들이 얼마나 전쟁의 공포 위험에 전나라로 유출되어 있는가를 네,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실상이 남나치 보이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깊은 감안을 해줬으면.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한 해본다면, 네. 제가 지금 우리나라 어떤 그 입장에서 좀 우리나라 역사 쪽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어, 유교 전쟁을 한번 좀 예를 들어 보면 유교 전쟁 때. 우리나라, 이 서울이요, 서울이. 주인이 네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 북에서 남친을 통해가지고 서울이 빼앗겼고, 다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빼앗, 빼앗았고, 다시 이제 중국군 들어오면서도 빼앗겼고, 다시 또 올라가서 또 빼앗고. 이러면 주인이 네번 바뀌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냐하면 국군이 이제 서울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어느 한 노인께서, 한 손에는 택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인공기를 들고, 거리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저 어떤 국기를 들고 있어야 내가 생존할지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전쟁은요, 선택을 강요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동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인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아동.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그렇지.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좀 중심에 놓고 지금 바라봤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영화를 보면서 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서, 얽히고 설킨 이실래가 풀리지 않는 어떤 이런 시리아 내전의 모습들, 해칭은 그거거든요. 탐욕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탐욕 속에서 지금 갓 태어나서 정말 아무것도 색칠 되어 있지 않은 그 아이들이 갖게 되는 그 고통. 대지이 아이들 뭐, 뭐가 잘못됐는데, 무슨 죄가 있는데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너무 안타깝게 그 아이들의 시선을 바라봤던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죽음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건 아니냐. 음.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걸러지지 않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죠. 그만큼 이 영화 안에는 정말 소수 없이 수많은 죽음들이 담겨 있고, 하지만 감독이 얘기하면 이것이 그렇게 일부의 변화를 위한 거죠. 시가 얘기하면 10%로 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레포라는 특수한 시공간을 생각해보면 이 죽음과 공포는 걸러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거예요. 현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기록해야 한다, 찍어야 한다, 누군가 남겨야 한다. 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기록을 절대로 적나란한 기록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사마의계라는 작품은 그렇게 담겨야 맞다니던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와 위험을 노출해 나동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너무 참혹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이게 세계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맞아요. 있는 분쟁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우리가 이 작품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반복되는 게 뭐냐면 어찌 본다면 탐욕도 있지만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런 영화를 통해 가지고 자꾸 잊혀져 가고 있는 세계가 바뀌면 또 이게 잊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 영화도 갖고 있는 하나의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겪었던 역사에 대한 기록을 갖게 된다는 음. 것 또한 어른뿐 아니라 전쟁 상황에 있는 아동들의 권리 중의 하나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보게 됐는데. 네. 영화를 보면 좀참담한 기분이 들면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요즘은요 이 무기들이 워낙 빨갛게 있어요 너무 치명적이에요 정확히 내가 어느 곳을 조준하고 어느 곳을 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만 설정되면 정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곳을 때려낼 수가 있는 엄청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뻥뻥 던져놓고 어디 맞으면 되겠지 그런 어떤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 지금 이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이 폭격의 모습은 말 그대로 살인, 네. 살인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어 적어도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어떤 그 생활 터전이라고 할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엄마가 같이 있는 아빠가 같이 있는 집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떨어놀수 있는 학교 그리고 아팠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집과 학교와 병원 이세 공간은 적어도 아이들의 마지노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영화를 보면 거기를 때리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모르고 때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확히 알고. 일부러 일부러 지금 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 저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일말의 희망마저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답했습니다. 네. 음. 말씀하신 언급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정말 타겟을 정해서 그곳을 폭파시킬 수 있는 무기들이 개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실수로 폭발 이런 식의 변명들은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저는 전장에서 아동의 권리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어른들이 생명과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보고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중간에 굉장히 이것도 너무 조마조마하고 가슴 아픈 장면이지만 임신 9개월 차에 임산부가 어, 중상을 입은 채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죠. 어, 병원으로 실려오게 돼서 재왕절개로 어, 분만을 하는데 태어난 아이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때 함자, 그러니까 와드 감독의 남편과 의료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발목을 잡고서 계속 흔들고 등을 음. 세게 문지르고 그렇죠. 하다가 그 아이가 숨을 쉬는 음. 장면이 음. 있어요. 이게 저는 아주 함축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작업들이 맞아요. 이어져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영화에도 언급이 되지만 신의 언어가 사나가 하늘이라는 음, 뜻입니다. 음. 공습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싶다는 라 마음으로 어, 아예 부모가 사나에게 붙여준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키려는 마음 같은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와들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든 것으로 어, 모든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이 영화 이후에 생겨난 유의미한 변화들에 대해 한번 짚어보면요 차마에게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물론 영문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 영화 이후에 어떤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식의 액션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음, 어, 네, 간단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니까 제가 내용을 추려왔는데요. 감사합니다. 공식 네. <웃음> 네, 홈페이지에 액션포사마라는 캠페인. 액션포사마? 네, 그러니까 사마를 운동 과로 그러니까 열고 사화와 같은 분쟁적인 아이들을 운동 이런 아. 뜻이겠죠.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캠페인이 병원 폭격 중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서 이 제작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무너지면 사람들의 정신이 무너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아까 칸 영화제에서 처음 소개됐다는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감독과 한자와 그리고 이 영화를 같이 편집한 에드워드 감독이 세 명이 레드카펫을 밟았어요. 그때 이들이 어떤 그 문구를 들고 레드카펫 섰냐면 스탑 램핑 오스피털스. 그러니까 병원을 하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것을 각각 한 단어씩 들고서 에드카펫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화를 만든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운동으로서 우리가 국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영화는 이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이런 궁금증을 영화를 보면서 많이들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가 평범한 아이처럼 울지 않는다는 라 말을 엄마가 하잖아요. 음.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는 라 음. 말을 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 왜 아이를 저기서 낳았냐. 제가 네. 이 사마 이걸 네. 검색하면서 네. 댓글을 제가 봤어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지? 네. 아니 왜 저곳에 있지? 네.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찌보면 그들과 함께 있어주려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네. 댓글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마치 아동을 일부러 위험해서 많이 어, 그러니까. 는것같은요 네. 근데 가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질문은 반드시 떠올릴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아 저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교직에 있을 때 아주 똑같은 케이스는 네. 아니지만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처음 교직 들었을 때 저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어, 평균이 어려운 음.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어, 기초수급 뭐 서류도 작성해 줘야 되고 장학금도 받아와야 되고 하여튼 그래야 그 학생이 1년 동안 학교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의 명단을 쭉 받아보고 나서 거기 이제 인적 사이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애들이 이렇게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얘들 왜 휴대폰이 있어요? 음. 휴대폰부터 먼저 끊어야지 휴대폰 요금을 왜 내면서 이걸 다 받는다니 말이 돼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어뒤통수를딱 맞는 듯한 는 느낌 음. 그냥 휴대폰은 사치가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거든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의 한 자랑일 수 있는 거예요. 자랑 연결되어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들은 어, 돈또 없는 내가왜 이런 걸 갖고 있어라고 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 이거 너무 이런 식이었던 접근을 놓 않다. 근데 지금 질문 저한테 주셨잖아요. 네. 딱그 느낌이 든거예요 음. 아니 왜 이럴라. 음. 아니 왜 거기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질문들과 맥락이 연결되지 네.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딱 들었어요. 음. 이 와데 감독이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문화입니다. 아, 일상이라는 그래. 거죠. 그러니까 일상은 살고 누려야 하는 음. 권리가 있고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무리해 야 하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전장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고통에 무뎌져 있을 거고 빨리 벗어날 생각만 한다는 지레진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노말라이프, 일상을 누릴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 상황을 있기, 어, 겪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희망을 가지겠다는 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려고 망치려고 하는 이들보다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 멋있어요. <웃음> 어, 그거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그 예전에 의협단들의 활동 볼때 네. 그들이 너무나 멋지게 어, 너무... <웃음> <오>. 네. <웃음> 의복을 너무 멋지게 갖춰 입고 항상 네.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 맞 그랬다는 이야기들 네. 하잖아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더 귀하고 기쁘게 느껴졌겠죠. 그런 욕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것이 전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뭐 식물을 키운다거나 심지어 포탄이 터져서 쑥대밭이 되는 상황에서 와드가 자기 식물을 보러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겐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겠지만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눈에 담아두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가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가능할 걸. 아니, 그럼 왜 떠나지 않는가? 음. 저 알레코라는 도시를 대체 왜 지키고 있는가? 맞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어.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저희는 서울에 있으니까요. 서울이라는 곳이 폭격이 터지고 어. 전장 상황이 된다. 군사님 어. 그러면 쉽게 떠나실 수 있겠어요? 저요? 음. 아니 저는 좀... 그럴진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살아왔던 곳인데 떠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뭐 해결책이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고, 어떻게든 살아 버텨내려고 하지 않을까. 네. 떠난다 하면 이제 난민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난민을 지금 받아주지 않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 너는 왜안 떠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렇지. 너무 어떤 상황적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와드 감독의 침묵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또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음. 내가 만약에 미국으로 갔다, 일본으로 갔다.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시면 그게 정말 안전일까요? 그렇죠. 나의 국가를 버리고 어딘가로 떠나온 난민인 것이아요 나의 국가와 멀어진, 나의 국가에 어쩌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태를 누가 마음속 깊이 나만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그 지역, 음, 다른 지역에서 밖게 차별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상황들 생각하면, 와드와사마 가족의 선택이 음.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상황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렇게 전쟁을 겪은 아이들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가 될수 있을까? 이런 음. 고민도 음. 들기는 해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저는 음. 그,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아이들에게 트라우마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현장에 있는 또 어른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일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폭격받 버스 아, 네. 그 버스에 어, 그냥 학교에서의 미술 시 아, 아, 고 나이만 안 타올라, 건조의트 노란색 칠하고, 파란색 칠하고, 치료, 빨간 칠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또 저런 어른들도 있구나. 또 아이들을 좀 저렇게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까 김자님 말씀하신 대로, 노멀라이. 프 아이들의 그 일상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이것만큼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유교전쟁 때에도, 그 엄청난 그 전쟁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천막학교 유명하죠. 그 천막학교 속에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농멀라이요 네. 일상의 삶을 유지해 주면서 아이들과 그 교육을 이야기했던 그런 장면이 있듯이 이건 어디, 어디나 다 보편적인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좀 지켜야 될, 지향해야 될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차바이계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현장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음. 이생생한 기록에 가지는 중요한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 뭐, 이건 뭐, 또 우리 한국사 쪽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옛날에 그 실록에 보면, 실록을 기록하는 그 관리를 우리 사관이라고 해요.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그 조선 3대왕이었죠. 태종이 있었는데, 말을 잘 탔나봐요.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기술을 쫙 돌린 거죠. 마치 요즘 이렇게 좀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주차할 때막쫙 이은 것처럼, 근데 그러다 실수를 안쭉 떨어져요. 어. 떨어졌는데, 그러면 너가 아프겠어요. 말이 떨어지면. 그럼 제일 먼저 부를 게 의관일 거 아니에요 의사를 불렀을 텐데, 대종은 의사를 먼저 부는 게 아니라 사관을 먼저 불러요. 음. 사관을 먼저 불러가지고 사관한테 명을 합니다. 음. 너, 내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지 말라. 음.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로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놀랍게도. 저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죠? 마이너티 이프트잖아요. <웃음> 그니까 이건 간단해요. 실록에 태종이 자신이 말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아. 그것조차 기록한 거예요. 아... 사관이 일머리가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웃음> <웃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음. 무슨 말이냐면, 기록해야 하는 예요 음. 기억해야만 역사가 됩니다. 음. 지금 이렇게 이 감독이 맨 처음에는 그냥 휴대폰으로 그냥 어떤 하나의 기록들을 축적한 어떤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리아 내전의 모습들을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그것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음. 다시 한번 기록은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다. 어, 네, 역사원사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또기록의 역사가 된다는 말에 무게감이 좀 남다르게 질리는 것 같긴 한데요. 이 다큐멘터리의 기록, 내부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데에는 아주 좁고 세밀한 디테일한 시선들이 있죠. 그래서 병원이 만약에 폭파되는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뉴스나 아니면 블록버스 영화 아니면 병원이 파드는 외관을 지금 폭파되는 모습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걸볼 텐데 내부에서 내부 자비선을 담는다면 그 안에서 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는가를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 내부 터지는 어 너무 깜짝놀라다 네, 지금 보니까 네. 그러네요. 네, 영화에서는 볼수 없는 음영료. 그런 앵글입니다. 네, 이거야 아, 말로 마이어의 드리퍼트일 아, 수 있겠죠. 거네. 그래 누가 죽였고, 이들을 오. 그 안에서 누가 어떻게 죽어갔는지는 기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와드 감독의 친구들도 이걸 왜 찍냐고 굉장히 타박했다고 해요. 아. 이걸 찍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음. 하면서 이제 아까처럼 뭐 이걸 찍으면 돼라는그 외침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절친한 친구들의 죽음을 경험한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그 오마르와 가이스라는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좀 가슴 아픈 장면들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 와드를 포함한 공동체 안에 이 일은 모두의 일될수 있다 자각이 생기게 된 거죠 나도 언젠간 죽을 수 있어 내일이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이분 뒤가 될 수도 있어라는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죽은 이후에 여태까지 와드 감독이 찍었던 영상을 말하자면 사영해 같이 연적이 한번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고 있는지를 모두가 파악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아무도 촬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외부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죠, 인식을 그렇죠. 하게 된 거죠. 음. 하지만 이 영화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유머도 있고 희망한 일상도 있고 어. 폭격 소리가 나니까 어? 어디서 널 부르는 소리야? 네, 이런, 그렇죠. 이런 이야기라니까 네, 네. 그 행복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편집의 이등감으로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주연이 그게 대본이 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이라는, 일상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야기 는 네. 거. 갑작 논이었어요. 네. 그렇게 전쟁 안에서도 누군가의 삶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네.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네. 사마에게 네. 놀라운 점이자 관객과 평단이 압도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 그저 잘못 고개를 끄는. 영화가 달리 보이는. 것것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웃음> <해설이> <웃음> 영화 다시 한번 봐야 어요 네. 여러분도 해설이 좀 유용하셨다면, 사마기란 영화를 다시 보시면서, 음 다큐멘터리 <웃음> 기록에 대한 중요성,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음.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대입해서 잘 설명해주고 계신데, 우리나라분단국가잖아요 이게 지금, 종전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일을 바라볼 때, 되게 희한하게, 굉장히 내 일로 공감을 못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 나의 일로 공감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며칠 전에 연평도 폭격이 있었잖아요. 그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무슨 영화야? 라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 나라에 포탄이 날아온 거야? 지금 저렇게 사람들이 다친 거야? 집이 폭격 맞은 거야? 뭐 이런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까 시님 말씀하신 대로 무감각했구나,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저 나의 일상의 삶 속에 바쁘다 보니까 그저 나한테만 그냥 집중되어서 살아왔구나. 어차피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양대와 협력이라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공감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도 노력이 들어요. 그냥 나한테만 집중돼서 가다 보면 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비현실적인 무슨 영화한 좀요? 야그 얘기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만큼 함께 살아야 되는 이 공간, 이 사회를 위해서 무관각했고 노력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바쁘지만 바빠도 내 이웃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적어도 보려고 하고 경청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필요겠다 완전히 해봤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역사와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궁금증 당당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클릭 몇 번으로 정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현재 진행형의레일 위에 써 있는 거죠. 그렇게 매번 시시각각 변화는 나와 같이 가고 있는 역사는 어떻게 제대로 봐야? 할까요? 시리아를 포함해서 우리의 역사들은요. 맞아요. 근데 사실, 넙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방대한 그런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어떤 그 자유도 속에서 어떤 하나의 시선, 어떤 그 관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 좀그 다양한 어떤 시선들을 한번 좀 접해보려고 생각하는 노력들. 적어도 아주 최소한. 누군가 죽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누군가가 죽었는데 대해서 이렇게 무감니까 음. 이제는 그냥, 제가 깜짝 놀라요. 이렇게 음. 뉴스 보다가 오늘 3망몇명 나왔대요. 나또 죽었구나. 옛날에, 그, 우리나라 최초의 교통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그 최초의 교통사고가 뭐였냐면, 그 종로거리에서 전차, 음. 전차가 개통을 했는데, 며칠 뒤에, 거기에 그 다섯 살 아이가 그 전차에 깔려 죽어요. 음.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뭐 교통사고 한명 사망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된 거예요. 음. 그 직접 고종이 음. 고종 범제가 직접 이에 대해서 사과 성명까지 발표합니다. 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사망 음. 사고가 이렇게 누구인가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로 다가왔던 그런 모습들. 근데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무감각할까? 적어도 최소한, 적어도 이렇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쟁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추하고 있는 상황에서만큼은 제발 좀감정이라고 하는, 적어도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가지면서 이 기록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사람의 삶과 죽음이 오가고 있는 어떤 그 뉴스만큼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음. 그 예민한 감각을 키워주는 장치중의 하나가 또 오늘 같이 이야기하는 그렇죠. 사마에게는 네. 영화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 모든 이야기를 접하고 다시 보시게 되는 사마에게는 영화는 음. 아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큐멘터리가될 겁니다. 저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웃음> 영화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 <웃음> 아마 사마에게를 찍은 아들 감독도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음. 거예요. 함께 이 전쟁을 끝내게 도와달라. 시리아 알레포에제일하는 상황들을 잊지 말아달라, 기억해달라, 봐달라 라는 메시지를 영화 안에 담고 싶었을 텐데요. 마치 그 시리아의 아이들처럼 세계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사망은 다행히 그곳을 탈출했지만 아직도 남아있거나 언젠가는 해변에죽검으로 발견된 아이들의 지금 삶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액션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사마에게란는 영화가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짧지만 또 알차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같이 사막의 토크 나온 뒤 소감 어떠셨는지 좋겠한데요 아, 그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아, 질문을 먼저 하게 되었고요.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은 제 SNS 또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SNS 통해서 피켓을 날 것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 폭격을 좀 그만 중지시켜 네. 주세요라는. 그런 작은 몸짓, 이런 몸짓이 누군가에게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러나 작은 몸짓이라도 내가 한번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순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저 영화를 보고 소비하는 걸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그 일상의 삶, 그 일상의 삶만큼은 기성세대로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줘야 되겠구나 라는 음. 그런 다시는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내용은 와대 감독이 듣는다는 아주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아,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눠보았는데, 따지고 보면 이 사마에게라는 기록 자체는 딸에게 자기들의 정당한 역사를 말해주고 싶었던 부모님의 기록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게 또전 세계에 가장 큰 울림을 준 메시지이기도 했고요. 지구상의 전쟁으로부터, 모든 전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는 노력은 쉼없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영화 사마에게가 그것을 권하는 작품 중에 한 편이 됐기를 바라고요. 삶은 전쟁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 사마에게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